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 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명절 음식의 대표주자 식혜와 수정과를 섞어서 원샷 할건데요. 아시다시피 식혜는 달달한 맛이 강하고 수정과는 맵스하고 칼칼한 맛이 강해요. 과연? 달달하고 칼칼한 맛이 합쳐지면 정말 무슨 맛이 날지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바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개인적으로 수정과의 계피맛을 싫어해서 원샷을 할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되네요 색깔은 흰색과 갈색이 만나서 초록매실의 느낌이 약간 나는 것 같아요 냄새를 맡아보면 칼칼한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개피를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정말 극혐이네요 하지만 정확한 리뷰를 위해서 원샷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식혜의 달달한 맛이 강해서 그냥 콜라 vs 사이다 때처럼 식혜 1 0 0 먹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다 마신 후에 수정과의 칼칼한 맛이 입안에서 맴도는것 같아요 결론은 맛이 없습니다! 그냥 따로 드세요! 오늘은 수석을 맞이하여 명절 음료의 대표인 식혜와 수정과를 섞어서 마셔봤는데요 모두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보고 싶은 음료수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 해버린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피는 진짜 못 먹겠어요.